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렌지를 이용해서 지도학습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많은 것을 알게 되신 것 축하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오디아 매니아를 한분 아시는데, 그분이 어, 3만원짜리 스피커로 음악을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아, 이거요? 해볼 건다 해봤고 이제 음악 들어야죠.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곤 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공부를 충분히 많이 하면 언젠가 자동으로 활용도 할수 있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활용은 쉬운 것이고 공부는 어려운 것이니 어려운 것을 잘하면 쉬운 것은 자연스럽게 될 것이라는 믿음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공부를 하는 것 자체는 공부한 것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활용은 공부보다 쉽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의 마음 속 깊은 곳에는 여러 마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아주 아주 힘이 센고의직의 무의식이 있다고 쳐보자고요. 이 무의식은 사실 이미 활용의 실제로는 공부보다 훨씬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려운 활용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 묘안을 짜내는데. 그것은 바로 활용이 쉽다고 거짓말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가 활용보다 훨씬 중요하고 공부가 훨씬 어려운 것인양 여론을 조작합니다. 마치 공부만 하면 활용은 자동으로 될것 같은 여론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활용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상상을 해봤어요.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계속 공부만 하면 잘될 거라는 속삭임으로부터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공부만 하고 활용하지 않으면 머릿속이 복잡해져서 아무것도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충분히 많은 것을 공부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공부하는 것은 멈추고 우리 주변에 있는 문제를 찾아 봅시다. 문제를 찾고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다시 찾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극복하게 도와주는 공부가 무엇인지를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스스로 알게 될 것이고 또그 공부를 어 자기 자신이 알아서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더 이상 공부는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이 될 것입니다. 진도를 더나가기 전에 잠시 주변을 살펴보자고요. 저도 사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합시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뭘 해야 되나요? 축하해야죠. 여러분의 완주를 축하합니다. 좋은 기분을 만끽하시길 바래요 강의를 완성한 저에게도 축하해 주세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웃음> 자, 고생하셨고 우리 또 다음에 여러분이 필요한 지식이 있을 때그 자리에서 만나요.